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쨌든 녀오서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라운드 1 파이트! 엽 아하하하 아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야왜 내가 당해 살려주세요 내가 당 살려주세요 아하하하 자 쉬운 자기가 자기 무덤을 받습니다 일로와 너 오오 하나, 아놔 아놔 아놔 섯 일곱, 여소 여덟, 여오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번 브레이크 월드 뭐야 아, 아, 나도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자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아덟 아! 덟 여덟, 여덟, 여뜨리기 여덟, 아 <웃음> <얍>. <웃음> 우와! 자, 소리 막 갑니다! 어! 물, 물! 물! 살려주세요! 물에 갇 영상! 어떻게 된 것이요? 물에, 어. 물에, 물에 갇혔다, 물에 갇혔다! 망했다, 망했다! 자, 어딨어, 시우! 이거? 얘 없어졌다! 올간다고나달리였다이어해 <웃음> <잠깐>. <웃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웃음> 시우. 시우! 공격해! 너 일로 와! 오! 시우의 반격입니다! 너 일로 와! <웃음> 어, 아 소환했습니다! 시유성뜨거선수플거나블랙을 아, 뜨거나 블랙홀에 갇힌 시유선을 뜨거나 블랙홀에 갇힌 시유선시선을뜨거이 블랙홀에 갇힌 시유선을 뜨거나 블랙홀에 갇힌 시유니을을 해! <웃음> 가고게내 공격이야! 직더 <목적> 어, 어, 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 지효야! 와, 지효야! 네 아이디가 ]이야. 보여! 어디는지 모르겠지? <목적> 여기 있잖아! 이상게지이아렇게 하면, <목적> <야! 웃음> 하면 또안 보이지! 그냥 내가 족사하려안 보인다! 아! 진짜? 3 8이성승되니까 자! 첫째 반은 용성 승리! 야 이거 내가 이겼지 마! 뭐. 왠지 미안하다! <목적> 자 그럼 시우부터 들어가세요. 두 번째 경기. 자 어떤.. 어떤 악마 열매를 먹을 것인가? 골랐습니다. 골랐어와 끝났다. 뭔데? 공보문요 우와! 속어지겠다너나왜 죽었지? 야너 그거.. 죽어 죽어 열매인가 보다. 어? 나왜 죽었지? 아, 나는 어느 것을 거들 까요알아맞춰봤 아, 띵, 띵. d o 또 나와라, 또 나와라, 똑같은 거또 나와라. 나와라. 똑같은 거또 나와라. n t know, d o 거 t know, don't 캐 n o w don't know, don't know, don't k 엄마 엄마 울어 아니 왜지를날이려왜 하트를 날리냐고아는이사랑해이어살야 이어져야 되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어+ 어+ 어+ 어+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와중에 한차 날린다! 난 좋아해라 나는! 야, 나 이렇게 총 5분이면 너 이길 거 같은데? <웃음> 야, 이게 <이거> 뭔데, 이게? 하나, 이 와중에 제요 사랑의 밧데리가 <웃음> 다 됐나 봐요, 형아 음. 어. 아. 어. 와, 이랬서1대 어. :1. 1, 1! 자, 두번다 가운데 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왼쪽! 오, 왼쪽? 없어요 자두번다 가운데 있으니까 오른쪽+ 오른쪽 메라+ 메라 열매 이게 뭐지 어? 메라+ 메라 이거 다불꽃와시오가 있던 불꽃 이글이글 이글 열매다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다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라운드 3! 파이트! 야! 오! 야! 야! 아 야! 야!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자어 야! 야! 야! 너 어디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어, 비 피, 피, 아, 피 엄청 비았어 내라 청염았어 아, 우, 윤석 응, 형, 오, 겁나 잘한다 <웃음> 윤석왜 이렇게 잘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걸로 확실해졌다. 와, 열매 차이가 반등으로. 아니라 그냥 내가 못하는 거다. 자 그럼 결승전은 용성이와 거봉이 대결 네. 갑시다. 이번에는 용성이 형랑 거봉이 형아 불개 번개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아. 야. 위. 야. 하이켄 <웃음> 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붙였다, 붙였다. 어디 갔어? 도망갔지 바보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웃음>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아오 어, 뭐야 어디야, 내가 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 어, 야! 오오오 어떡해? 와 아, 위에서 보려요 뭐 우와! 와 어, 어, 위에서 보네요? 뭐 우와! 우와! 어, 와 정기 찌릿찌릿! 온머미 어, 찌릿찌릿! 가만히 잡겠다! 돌주먹! 하하! 피지오천청잘네 아싸! 아 뜨거! Haircut! 아 뜨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우와! 아, 우와! 어찌러 이거 뭐야! 헛쳐겠다 상대 됐다! 너네 상대가 됐다! 끝났 이거 내가 지자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무 타는 거 봐라 진짜 무섭다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나가 자! 오늘의 1등! 검은 수염 거북이 짝짝짝짝!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집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고큰! 순이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3등 너 진짜 더럽게 못하다네 진짜로 <웃음> 혼자 있고 싶어 <싶지>. 불만 <웃음> <웃음> <못> 다니까 <웃음> 야이 뭐하는데? 뭐하는데? 뭐하는데? <웃음> 진짜 쟤는 다 저리가. 못한다 다 아. 혼자 잃을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잘라가 야 야이 아나 능력 안 쓸라 그러는데 얘네들 진짜 아, 도망가냐 도망가냐 <웃음> 와 <야, 야>, <웃음> <웃음> 이게 바로 나다 잠깐 내가 이등인가 <웃음> <웃음>